Bye. 다른 다 인사했어, 와. 기만다면돼 이제. 아... 아니야 됐다, 됐다. 됐다 어, 보다 되게 됐게 쉽게. 어. 어? 쉽게... 좀 너무 쉽게. 엄청 아, 어. 쉽게. 엄게 쉽게. 엄 쉽게. 엄청 쉽 쉽게. 게 쉽게. 쉽게. 엄 쉽게. 게 올라가자 기도나? 이리 아 이게 기생충 아니에요? 기생충? <웃음> 와! 와! 얘들아, 여기 마음껏 누려. 여자리 우리, 기쁘고 <웃음> 우리, 장난 아니네. 와. 내슬슬 장난 아니네, 이들아? 세 번째. 세이내저에저에에저 여름에 수영장 개장하나요? 아원래는데 저기서 개들 수영하는 거예요? 아 사실 뭐 거의 개 수영장이지 않고요 거의 뭐 주인처럼 있어보라고 <웃음> 적응 못해갖고 창가에만 붙어. 진짜 귀여워. 유정아, 수영장 하면은 할 초대할 거야? 응. <웃음> 오 강아지 판. 아아 <웃음> <예뻐. 웃음> <우와, 진짜 강하다. 웃음> 여기가 우와 우와! 음. 그림이에요, 그림. 그치? 하늘이 또 예뻐서, 오늘. 맞아. <웃음> 어. 이쪽으로. 어 보니까 맞아. 거의 조금 어안 맞을 거야. 여야 알수롭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 화이제말같아 <웃음> 어? 알았어 자이다야 집주인들한테 밀리면 어떡해 <웃음> <웃음> 쟤는 좀, 좀,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바라 바라보고 있바라는 바라보고 왜 눈물을 담고 있어요. <웃음> <진짜? 웃음> 얘왜 신기하다. 뭐, 가져와가져야 돼. 아, 아빠, 이 집게인 좋게 빨리. 아빠, 가져와야 돼. 서타인, 오. 저기 어디 갔지, 시동이? 큐! 워아충이 들어가자 충이 들어가자 햅퍼 햅퍼 햅고공고와 of c o u r 같은데 나한테 제가 음.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고 음. 그래서 도 만나러, 원래 음. 솔직히 그 집에 갔다가 그렇죠. 그냥 그렇다가 어디, 어디 가서 파양됐을지도 모르는데 어딜 떠돌다가 얘 죽었을 수도 있어 어, 이거 이거 건졌어, 이거 어허 건져서 어, 건졌어 아이 라 베이킹 크안 나오기엔 지떠줄까랄봐 여보 눈에 가서 어우 <웃음> <웃음> <오>, 귀여워 <웃음> 눈에 여기에서 <웃음> 너무 멀리 간거 아니야? <웃음> 그냥 너무 멀리 갔어 어디까지 가? <웃음> 저 그렇게 멀리 가면 되게 킹크해 보인단 말이야 노노노노노노 <웃음> <웃음> no, no. no, no, no, no.